안녕하세요 폰더보컬입니다 오늘은 보컬이 노래 부르고 소리 낼때 음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자가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노래를 부를때 두가지의 이유때문에 근본적으로 음정이 떨어지는데요 첫번째가 정말로 음감 자체가 안좋아서 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발성력 자체가 안좋아서 음감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구라고 해서 각 음의 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흉성, 중성, 두성 아무래도 좀 저음부에서는 성대를 가장 넓게 쓰는 흉성 그리고 두성, 고음부에서는 성대를 가장 두께를 얇게 써서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가슴이 울리는 소리, 가슴으로 보내는 소리 머리가 울리는 소리, 머리로 보내는 소리는 흉성, 두성이 아닙니다 이 흉성, 중성, 두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성구 우리 몸에서 낼수 있는 세 가지 음의 구역이라고 해서 성구라고 하는데 이 성구는 성대 두께와 길이 그러니까 성대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발성력이 좋지 않으면 음감이 떨어지면서 플랫되는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내가 노래 부르고 나서 녹음하고 노래 들으면 음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 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음감 자체가 안 좋아서 음감이 음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발성, 성구표현이 안 돼서 음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감 자체가 안 좋아서 음정이 안 좋은지 발성력, 성구표현이 안 돼서 음정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분석해야 우리가 이제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불수근, 내 몸이 스스로 제어가 안되는 어려운 근육이죠. 성대라는 근육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을 자꾸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음정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리를 자꾸 띄우려고 하고 뭐 던지려고 하고 크게 내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막 눈을 크게 떠서 막 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 자체가 감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되고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몸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음감이 안 좋은지 자가진단을 함께 해볼게요 어느 정도 음역대가 있는 그런 음을 하나 선정하셔서 발음은 후 라고 해볼게요 후 후 라고 하고 음역대 어느정도 내가 어, 너무 낮은 음말고 어느정도 적당하게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음정도 골라서 소리를 한번 내보실건데 진성으로 먼저 한번 내볼게요후후후후후자 이런식으로 진성으로 냈는데 지금 제가 낸 이음 있죠 그렇다면 이 음을 기준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음을 진성으로 내서 후라는 발음으로 진성으로 냈는데 저랑 똑같은 음이 안 나시는 거면 발성에 문제가 있어서 음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높은 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2옥타브 도샵을 제가 지금 낸 건데 이게 높은 음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고음 중고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낮은 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음정을 내가 내뱉었을 때 발성했을 때 저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발성력의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성구 표현이 안 되시는 분인 분인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가성으로 한번 소리 내 보실게요. 가성. 후후후더 높은 음 해볼까요? 후후 후. 자 이런 식으로 가성을 냈는데 저랑 지금 일치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음감 자체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소수의 경우에는 가성 자체도 에 발성에 문제가 있어서 뭐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성이라는 소리는 성대 접촉 자체가 되지 않는 소리기 때문에 이것은 발성력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음감 자체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호흡 압력을 다루지 못하는 가성을 쓸때 호흡 압력을 다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컨디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성이라는 소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며칠 계속 해봤는데도 저랑 음이 일치하지 않으신다. 그러신 분들은 발성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음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음감이 잘 맞지 않는 이유가 발성 때문인지 음감 때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가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걸로 스스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오픈도보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누구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고 연습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